청피반성 혈관염은 푸른색의 그물 모양을 띄어 망상청피반, 우렬반 모양 혈관염이라고도 불립니다. 피부색의 변화로 인한 그물 모양은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여름에 옅어지고 추워지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피반성 혈관염은 그물 모양 외에 다른 증상들도 동반하는데요. 바로 괴양입니다. 괴양은 피부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피부 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되거나 함몰되는 것으로 주로 하지에 발생합니다. 괴양 주변 피부는 먹먹하거나 우신거리는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또 다른 증상으로는 반점입니다. 반점과 괴양은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 증상은 백색 위축훈입니다. 괴양이 암운 뒤 생기는 흰색 반응으로 암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지고 하얗게 변하며 주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